다이어트 할때허기진 느낌 정말 힘들죠? 요 비디랩 국물 쉐이크 믹스는 달라요. 보리, 현미, 귀리, 검정쌀 등 다양한 통곡물이 들어있어 너무 고소하고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해져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기분이에요. 여러분도 비디랩 국물 쉐이크 믹스로 저랑 같이 몸매 관리하세요.